안녕하세요 옵션읽어주는남자 램프요정 입니다. 오늘은 어, 국내 선물옵션 기초강의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목차는 국내 파생상품 그리고 주식과 선물옵션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전문가선택 매매심리 에 대해서 구성해봤습니다. 자 파생상품 어, 선물옵션이죠 국내 선물은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바탕으로 생산된 3개월마다 결제되는 그런 상품이죠. 어, 그 선물 옵션은 정권사에서 매매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3,000에서 5,000만 5천, 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를 입금해야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수료가 0.0015%인 것에 비하면 옵션 수수료는 어, 0. 음, 0.1%에서 0.1% 굉장히 비쌉니다. 옵션은 행사가 그 코스피 200지수 2.5포인트마다 행사가가 존재하며 매월 둘째 목요일 결제가 됩니다. 국내 정권시장은 세계 176위인데 반해서 국내 파생상품 거래건수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윈윈이 가능한 투자상품이죠. 반면에 파생선물옵션은 투자금액 100% 손실 가능한 제로섬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하고 선물 옵션은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면 대응하는 방법도 매매 방식도 다른가? 그렇죠. 다릅니다. 주식 선물 옵션은 계좌를 은행이든 증권사든 비대면 계좌든 만들면 됩니다. 상품은 주식은 현물 상품이고, 뭐, 선물 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현물에서 파생된 행사가를 선택하는 권리 상품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도 있고 아파트 분양권을 통해서 아파트를 살수도 있죠. 음 그리고 주식은 그 계좌, 계좌를 만들고 나면 내가 넣은 예수금만큼만 사면 되지만 은 선물옵션은 기본예탁금이 들어가고 주식은 매도 우 청산이지만 은 선물옵션은 선물, 선물 매수매도 옵션 매수매도를 할수 있고 양방향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식은 상한가, 상한가가 하한가 30% 제한이지만 선물은 50% 제한이고 옵션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만기날 당일, 당일날은 옵션이 1000% 이상 가기도 합니다. 레버리지가 엄청 큰거죠. 주식은 결제 만기가 없는데 반해서 선물옵션은 어, 행사, 행사가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권리 상품이죠. 만기날 결제권 내에 있어야지 행사권 금액을 결제받습니다. 결제권 내 나머지 행사권 그러니까 결제권 외의 행사권은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주식에서 어, 주식차트에서 줄걷기로 지지장 찾는다, 찾는 것을 선물옵션에 대입을 하면은 안 맞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옵션 같은 경우 어떤 옵션 행사가를 선택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은 이와 같이 이제 여기 11월물 이 당월물이죠. 그 다음 차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옵션, 푸드옵션 선택하면 나오는데 지금은 어 이렇게 그 선물이 어 보이는 거고 매수할 때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는 이쪽 그 대기전량 부분에 있는 매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은 시장가 매도, 이쪽은 시장가 매수 할수 있고 어, 스탑 매수 매도는 급격한 변동, 변동량이 변동 들어왔을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옵션은 그 기준행사가 마다 콜, 어, 풋이 싸우고 있는데 그날그날 그날 다르죠. 그날그날 그날 싸우고 있는 음, 콜옵션 푸드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비싸면은 어, 내가격 이라고 그러고 기준행사가 보다 낮으면 은 내가 외가격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을 등가격 이라고 하고 매매 기준은 등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 항상 분석 후 예측을 한후 그리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 매매를 하게 됩니다 어, 보통 예측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예측매매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러면 반드시 손절을 걸어야 되고요. 어, 그렇게 손절이 몇번 되면 은 금방 자기 미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동시효과를 보고 어, 분석을 해서 시초가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석이 부족한 예측매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몇번 손질을 하게 되면 은아 정말 힘들어지는거죠. 그래서 저는 어, 시초, 어, 동시효과도 보고 시초과를 봐서 수급의 세계를 결정하고 수급의 방향이 어느쪽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봉 세계를 확인한 후 지지자항을 착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후에 매매합니다. 그래야지 손질할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 매매보다는 더 배팅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손질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포기 적, 수익 포기 적더라도 수익 금액, 배팅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매매가 됩니다. 확신을 주게 되죠. 그리고 전문가 선택을 할때 고려해야 될 점. 전문가가 가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수익률이 얼마고 자기 매매기법을 이런 매매기법을 쓰면 은한 달에 천만원 이상씩 수익이 나온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 광고에 솔깃하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초보일 수 밖에 없는거고 저같은 경우는 아 저렇게는 안된다는 것을 실전에서 빼저리게 느꼈,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수익을 볼수 있으면 손실, 손실도 볼수 있는 것이고 손실을 최, 최소한으로 보는 것이 매매를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자기가 사용하는 매매기법을 통해서 회원님들도 그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가 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매매경력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 회원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낼수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은 아니라고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회원님들께 손절을 요구할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배팅금액이 작으면 은 감당하죠. 그리고 난 손절을 잘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에 쫓겨서 진입하고 청산시점을 놓쳤다. 그럴 수 있죠. 또주제주저해 갖고 타이밍을 놓쳐서 매매시점을 놓쳤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잘못 진입했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할수 있는가? 배팅 금액이 작으면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팅 금액입니다. 배팅 금액이 진입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절은 하기 힘듭니다. 그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은 확실한 확인 후에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매매 수가 적어야 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면 적당한거죠.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매매를 할까? 한번 매매일지를 거래 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매수수료 전문가 비용 등이 내가 수익이 나면 괜찮지만 손실이 났을 때 과연 이게 괜찮은 비즈니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서로 회원님, 회원님들도 회원님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서로서로 서로 확신을 줄수 있는가 그리고 가끔 전문가분들이 자기 매매 기법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진입청산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전문가는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한두틱 덜 먹었다고 한두틱 더 먹었다고 좋아하는 그런 틱틱이 전문가는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는 정한규칙대로 매매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리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봉 색깔이나 크게 현혹되시면 안됩니다.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정찰병을 보내야 됩니다 정찰병을 보내고 손절을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그런 정찰병들을 보내고 확인한 후에 재차 확인한 후에 항상 배팅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계속 몰빵이 됐어요 몰빵이 되면은 확신이 서면 괜찮은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분석 후 예측은 대응하기 위함이지 매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항상 확인 후에 매매하셔야 됩니다. 큰 수익을 보려고 예측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은 정말 눈치를 끈깍고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짐작과 바램으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금액을 손절해야 되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한두세번 정도 매매가 매매면 충분합니다. 매매 수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만기주, 특히 만기날에는 차올 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시스템 매매 기법이 있어도 만기날에는 지지장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잘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잘맞잘 잘 맞을 때야 좋지만은 안 맞을 때한 방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날 만기주에는 베팅 금액을 적게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차올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 카페 램프 요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상담도 같이 해드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상담 주시면 승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